안녕하세요. 김중엽 선생님께 노래를 배우고 있는 어, 배우 임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1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연기를 전공했고 13년도에 제첫 작품이 단편영화였어요. 아, 그 영화하는 분들은 알만한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의 단편영화였고 두 번째 작품이 이제 독립장편영화 소셜포비아였고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작품은 이제 작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2에 처음 매체에 출연을 했고 그 이외의 작품은 거의 독립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등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뮤지컬 공연도 한번 그딘프라는 곳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안 배우면 노래를 언제 배울까 그리고 내 목소리로 이 목소리를 태어나는 건한번 태어나고 사는 건한 번인데 이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노래를 꼭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 왔습니다 중심이 없었어요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뭐가 어떻게 노래해야 좋은 노래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내 목에 무리가 안 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노래방한3 0분 다녀오면은 갑자기 목이 쉬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그런 게 있었고 제일 컸던 게 그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 방법을 모른다. 목소리에서 소리가 나 목에서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배우기 전에 또 이거 하나 더 있었어요. 음정을 정확히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늘 비슷한 습관으로만 노래를 하고 늘 이렇게 끌고 노래를 좀 선생님 만나서 알게 된 거지만 늘좀 벌어져 있는 소리로 계속 노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세 자세와 저는 노래에서 말하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고 어쨌든 말하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연기할 때도 조금 얇고 또 정확히 전달되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독립영화를 할땐 그런 것들이 되게 강점이 됐었는데 이게 매체로 넘어오고 좀 나이가 먹고 좀. 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드라마나 영화 PD분들 현업에 나가 계신 분들은 워낙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런 좀 남성적인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긴 한데 요새 그런 좀 단단한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세랑 이 목소리가 조금 단련이 되니까 전 노래를 배우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서 그런 점이 생각지도 못하게 얻었던 부분이고 어, 선생님이 노래를 배우면서 늘어나뭐 달라진 거두 번째는 아이 목에서 노래를 부를 때한 번도 이렇게 짱짱하고 쨍쨍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마다 이게 되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팔랑팔랑 거리는 것들을 만지는 것보다 이렇게 탱탱한 거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목에서 그런 느낌이 들고, 어, 많이 발전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만큼 이제 계속 또 깨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초반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이 좀 되나 하면은 또 갑자기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고, 옛날에 안 좋았던 것들을 제가 또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다시 그렇게 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건 나한테 재밌는 일이란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가끔 이렇게 여기 배우 친구분들이 계시면은 연기를 너무 좋아서 했는데 연기하기가 너무 싫잖아요 가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서울 때가 있고 아 이게 내가 연기를 잘 하는 건가? 내가 연기자로 성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연기를 사랑하는 게 그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저는 계속 그거를 지금 주입시키고 있고 그래서 제 목표는 연기를 즐기자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다 보면 누군가 알아줄 거고 그때 되면 저는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비전입니다 어... 우선 선생님께서 열심히 레슨을 받는 와중에 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어요, 뮤지컬 무대. 안 선지도 너무 오래됐고 연극 무대 자체도 조금 오래됐지만 무대 오늘은 꼭 서, 올해는 꼭 서보는 게제 목표고 지금 진행 상황은 저희 회사가 뮤지컬 쪽을 좀 하고 계셔서 이제 말씀드리고 부대편님 좀 알아봐 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 명에게 저희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제가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를 하고 나서 어, 너 진짜 좋아졌다. 노래 선생님 좋으신가 보다. 나도 배우고 싶다. 이랬는데 뭐 실제로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아니 너 그러면 우리 학원에 그거 연락을 드려봐라. 오픈 더보컬이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면 은 나온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 선생님도 그때 써놔주셨지만 그 제가 연락드렸던 곳에다 써놔주셨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렇게 그막 비용이 싸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20만원 내고 3년간 돌아갈 거뭐 그게 기간이 어느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그걸 땅에 버리는 거랑 내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무언가를 얻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자신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있는데. 아 이게 뭐지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공부한 배우들한테 감독들이 주는 디렉션은 여기 와서 그냥 서 그리고 카메라 쳐다보고 있으면 돼 5초간 이럴 때 뭔가 와 이게 배우 이저 사람은 이렇게 연기를 열심히 진지하게 대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연기할 때 그걸 진지하게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역이 작다는 이유로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님 같은 감독님 현장에 가서 정말 배우로서 예술가로서 존중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배우들이 특히 신인배우들이 근데 그걸 저희가 컨트롤 할순 없잖아요 감독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데 어? 나는 예술.. 내가 이를, 이만큼 공부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시켜? 이럴 수 없고 누군가에게 그것도 진짜 중요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믿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수있나 좋은 배우가 되기 이전에 내가 나를 어딘가에서 자신감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좀아 이거는 아닌데 라는 거를 시켜도 어쨌든 배우가 할 일은 감독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해석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해석해서 간 다음에 감독님과 그거를 조율을 하고 디렉션을 듣고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조금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모든 걸다 얘기할 수 없지만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편하게.. 선생님께 연락을.. 저를 받아서 주셔도 되고 제 인스타로 주셔도 되고 인스타 주소를 이렇게 띄워주시면 요아 띄워줄게 <웃음> 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도 너무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고민이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자기가 미워진다 싶을 때이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친절하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성장해 갑시다